여러분 제가 오늘 좀 날로 먹고 싶어요 조합 드시고 싶으신가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쉬운 맵 해보고 싶은데 쉬운 맵 쉬운 맵 해보고 싶다고 너한테 그러냐? <웃음> 아니 아 우리만 말로 먹을 거야 혜빈님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잘 요리해서 드세요 아무튼 그래서 맵을 갔다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옛날에 제가 구독을 해놓은 맵인데 이게 뭐냐면은 진짜 휴폴풀 초창기 때 유저가 만든 점프 맵인데 그 당시에 별점 다섯 개 와우 음 근데 그 옛날 별점 다섯 개는 어땠나 라는 궁금증 갑자기 아 그리고 오늘 연비가 없는데 아이유 콘서트 같습니다 개빡치네요 이게 왜 별점 다섯 개 맵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레츠고! 영상 보기 전에 좋때따구! 네, 댓글 됐다구.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이거 올라가는 네. 거 오! 우와! 오와! 오어맵 이쁘네! 어, 어 디자인이 내 머리 좀 나아! 어휴 연비 아, 없으니까 라미머리 아, 잡는 진짜. 거야 지금? <웃음> 아니 그게 아니 <웃음> <웃음> 실수로 잡았어요 실수로 아 라미누나 뚝배기! 라미누나 뚝배기! 어! 지혜니 뚝배기 반으로 갈라!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혜 뚝배기 반으로 갈라! 미안하다고! 야 이거 근데 역시 옛날에 만들어서 그런지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케빈이 형 온도니 아니 시 케빈이 형 온도니 케빈이 형 온도니 <웃음> 아 근데 한팬이 약간 훈련용으로 좋다 어휴이못1 음. 0이런거 아, 아, 아, 밟고 아, 지이가면 되거든요 아면이런짓을하는이야 밸런스를 왜? 맞춥니다, 음. 맞춥니다. 한원이좀 볼게 그렇이그 100원이면 1이면 100원이면 1 0야겠지면1이면1 0 0 줘야겠지. 0 0원이면1 0 0 마 나라, 나 나라, 마, 너, 놔라, 마. <웃음> 이용해 줘야겠지. 투디 자유 이용권 쓰지 마. 이거 뭐야? 다음 됐다, 깼습니다. <웃음> 진짜 깼네? <진찍했네>? 진짜 진찍 깼다고? <웃음> 네, 이거 보임? 오, 어 이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오, 신상 치않타 한다. 우호! <웃음> 아유, 이게 주, 야이씨. 제일 재밌는, 제일 재밌는 구간인데 이게 <웃음> 형 재밌지 말라고. <웃음> 왜안 어, 정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려오냐? 아, 야이씨너 때문에 고장 에, 났잖아 살 라미야 잡아. 눌러 라미야 눌러 타, 아니 야 대충 아유 그냥 어됐다어리다빠졌리아아빨씨 빨리 리 빨리 빨리 아우 이 거머리같은 자식 나라나 <웃음> 오늘만 좀 행복할게요 케빈님 제 엉덩이를 잡으시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터치 터치 터 됐어 <웃음> 야! 야! 나나안 된다 한텐아 한 아, 지금 너무 행복해 우리가 나... 지금 한쪽씩 공뎅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짝공뎅이가 되고 말 거라고 케빈님 <웃음> 밸런스를 한팬님은 이미 짝꿍댕이라서 괜찮습니다 <웃음> 뭐? 오, 이거 어떻게 하는 소리야? 건데? 오? 아! 저거 저기 맞추는 거나 보다! 저기 아저 공! 어 쏘는 거야? 뭔가 XY좌표를 저 공이랑 맞추는 거 아닐까? 이게 위에 있는 게뭐야아 위에 집게 있네! 아 집게다 집게 이거 아 이거 그냥 보기 쉽게 해준 거네 게임이 쓸데없이 너무 친절하다 그러게 너무 쉽게 만들었네 이거 초창기라고 됐다! 오! 그래서 가져와? 저기로 옮겨야돼 여기 왼쪽에 아 저길로 옮겨? 오 그러네 야 저것만 좀 조심해 두번째 레버 저거 하면 공뚝 떨어져 버리니까 <웃음> 응. 너 움찔하지마 움찔하지마 마. 아 움찔하지마 어, 움찔하지마 <웃음> 이 자식아 너. 알겠어 알겠어 너가 난이도야 <웃음> 됐다 나이스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문이 열렸잖아 뭐가 <놀람> 어, 어, 아니야 와, 와, 우와 우와 <놀람> 우와 아좀 제발 아 오늘만 좀 행복하고 싶어 <놀람> 안아줘 아 제발 좀아왜 어, 니네가 난이도를 하고 난다 케빈 들 같이 가요 아씨 아어 됐다 케빈 케빈 형 도와줘 얘 이거 밖에 버릴 날얘 이거 밖에 버릴 날이 폐기물아 <놀람> <놀람> <놀람> <놀람> 게임불. 바빨랑야야야 야. 야, 야, 야. <웃음> 이걸또 손을 잡네. 아 됐다 됐다. 겨우 요거 올라가라고 박스를 제공해 준다고 얼마나 친절할 셈이야. 그니까 아! 진짜 5년 전이라. 씨, 내 머리 나질물이 너무... <웃음> 말아. <봐라. 웃음> 오치라. 순질물이. 순질물이. 아, 고, let's go. 나 데려가, 나 데려가, 아, 나 데려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 케빈이. 데려가, 제발. 빈 같이 가요. 제발 가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발파다. 어, 라 어, 잠깐만, 잠깐만. 으이! 죽어라 씨. 아, 아, 아, 아, 아, 아, 나와. 어, 됐다, 됐다. <웃음> 야, 여기 폐기물 세개 저기 있다. 폐기물 세 개라니. 단, 따라란, 라란 나라단, 단 어 <목> 아 저기다 저기.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점프 이용해서 하는 거야? 피키라 <목> <아니요. 목> 저. 아 반성 좀. 그만, 그만 올라와 봐라. 아저 공으로 하는 거구나. 지금 <목> 몇 명이 지금 이러는데. <목> 아 거기 뭐 하냐? 세 <목> 명째야. 저도 실례 좀 <목> 하겠습니다. <올라와. 목> 실례 좀 하겠습니다. 우리도 좀 가자. 그만 올라와라. 어이 파랑머리 저... 아 아라미야 어. <웃음> <웃음> 파랑머리 너 알아 어 에? 뭐 알아? 에? 아 아이고 노노 아왜 바디 슬레무래 아 진짜 짜증나네 이 사람들 귀엽다. 어차피 못오는데저 뒤에서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야 한번 나라 그거. 그거 나라. 그줄 나라. 투디 람이 잠깐 비켜봐. 이걸 번니으로 온다고? 아, 아, 씨. 아이피도 <웃음> 왔다. 오, 지금. 나 있어. 공 떨궈봐요. 떨궈봐. 떨궈봐. 솔리 안 나도 될것 같은데? 아이 그걸 왜 떨궈? 아, 아, 다시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잡아. 공 잡아. 공 잡아. 공 잡아. 공 잡아. 공 잡아. 빨리 잡아 올라. 공 때리지 마라. <웃음> 뭐 떨어졌는데. 멍 때리지 마라. 알았어. 아 간다고. 아 가. 간다고, 이 자식아. 간다고. 간다고, 너 먼저 가. 멍리지 마라. 쓰레기야! 나반대편 오케이. 지금! 됐다! 어, 어, 어, 어, 어, 싱크로나이즈, 어.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 어. 싱크로 100% t 이스 i n g t i 타이밍, 어, Timing, Timing, t 어 m i n g t i m 잡고 있어서 m 에 n g Timing, Timing, Timing, 어 i m i n g Timing, Timing, t i m i 자 g Timing, t 이 m i n g Timing, t i m i n 가, t i m <웃음> 이, 이, 이, 좀, 좀, bang, bang, b a n 뱅 bang, bang, bang, bang, 어? a n g bang, bang, bang, bang, 어 a n g b a 어 g bang, bang, b a 어 g bang, bang, 세이브 됐어 a n g bang, bang, bang, b a 어 g bang, bang, b 어 n g bang, bang, b a n 어 b a <웃음> 우리 행복할수있어 한편아 먼저가 한편아? 한편아? 어, 한편아? 몸이 말이 안들어 아, 야이 자식아 내 본능대로 움직이셨어 야이 자식, 야. 야, 자식아 야이 자식아 속처 여기서 웃기면 미소녀팬들 생기면 야이 자식! 야! 야! 트롤! 트롤! 이야! <웃음> 아! 관략끈의 힘으로! <웃음> 관략끈의 <웃음> 힘으로! <웃음> 소상하라! 관략끈의 힘! 관략관략 응, 관략. 야 도와줄게. <웃음> 야, 이게 뭘 도와주는 거야? <웃음> <웃음> 도와줄게. 오케이. 리스폰줄게. 아, 아, 오늘 하루만 행복하게. 오늘 하루만 행복하게. 진짜로, 진짜로. 알았어. 선배님 진짜 알았어. 알았어. 어, 여기 좋은데. 들어가 봐요. 알아서 들어갈게. 같이 가요. 같이 가. 왜? 우나 들어, 나 들어가고 싶. 아, 아,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아. 껴, 껴, 껴. 어 됐다. 이거 뭐지? 야, 고장 났잖아. 안되는데? 왜 안되는데? 내가 데이 문제가 아닌데? 아. 다 나가 봐 그러면 씩 해야되나 보다 한사람야되나 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행성을 잡아야 된다고? 에잉? 여기, 여기 표지판에 써있어 축하합니다 오우. 당신은 꼭대기에 왔습니다 우와 대박 저 행성을 타이밍 맞춰서 잡아야 레벨이 끝난대 이게 돼? 한 바퀴 도는데 1 년이니까 1 년만 기다리십시 아니 거의 테슬라급 계산을 해야 되는데. 비빅 비빅. 어 지금. 시라 지금. 완료. 지금 완료. 빨간색 지금. 간다. 아 너무 멀리 가서 너무 멀리 가서. <웃음> 야 저거 줄이 두 번째 줄이야. 어느 번째 줄이야? 저거 노란색 행성 지금 아. 오는 거. 저거 아. 뮤칠이에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니 빨랐는데러 아닌데. 지금 느리게 오거든. 지금 금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1년 기다리면 돼. <웃음> 다시 1년 기다리면 돼. 러면 아까 저쯤이었으니까 조금 더. 어리없는 볼. 지금 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까 이 타이밍에 갔는데. 아유 씨. 바로 바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짜잔 잡아보세용이 요 끝인 것 같은데요 이 행성은 엔딩 행성이 아니야 <웃음> 아 끝나는 행성이 따로 있는 거야 지금? 저 믿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최대한 멀리 뛰세요 <웃음> 아 저기 파란 행성 맨 끝에 있잖아 어, 알았어 아니죠? 알았어 저거 잡을게 내가 좌우 조절을 조금 대거든? <웃음> 아난 최대가 세 번째 줄인데? 행성 잡는거는 마지막 이벤트성으로 넣어준거 그렇죠 여러분 아무래도 그렇죠 깬거죠 저희 아무래도 그런거죠 예아 e 빈님네 t r y t o g r a b p l a n e t Good n o t g t o g t o n t n t 아 오늘 간만에 정말 고전 별 다섯 개맵 해봤는데 약간 고전인 이유가 있네요 너무 쉽다 음.. 음. 힐링이었다 많이 형. 고전하시던데요 <웃음> 재밌다 재밌어 내려와 내려오라고 <웃음>